쫄링쫄링 안녕하십니까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 하나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지난주 내내 비가 와한 2주 정도 지금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도 바쁘고 바이크를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주문해 놨던 거 하나씩 오고 이런 기회에 리뷰하면서 예 그렇게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 제품은 막스 라우프 프리미엄 어반 브랜드, 막스라우프라는 약간 생소하시죠? 저는 생소했어요. 음, 뭐 제가 기껏해야 아는 브랜드가 알파인스타, 뭐 다이네즈 그런 정도 브랜드들만 알다가 막스라우프라는 브랜드는 조금 생소했어요 아 이게 뭐냐 제가 북캐너 125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영상에서 일상에서 신기 좋은 바이크 부츠 하나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찾다 찾다 찾은 신발 제가 좀 성격이 물건 하나 살라 그러면 정말 많이 뒤지는 편인데 그러다가 하나 이 제품 한번 박스 열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속지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브랜드는 막스라우프라는 브랜드고 막스라우프의 록스타라는 신발입니다 134,000원 요로 42 사이즈 신고요 아, 한국도 265 네요 근데 저한270 정도 신어요 발좀 편하게 신으려고 제조국가는 메이드 인 파키스탄 디자인드 바이 바이크 마트 그럼 제품 한번 볼까요? 골고루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신발입니다. 일단 저는 바이크 신발 살때 발목이 높이 올라와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복숭아뼈 있는 쪽에 볼록한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복숭아뼈를 보호해 줘야 되고 여기가 제법 딱딱하게 기어 변속을 할수 있는지 음, 그런 거죠. 꼼꼼히 보는 편이고 발목이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지퍼 있어야 됩니다. 지퍼 없는 신발 신고 벗기가 불편해서 안 신어요. 저는. 이게 뭐 아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살고 봐야지. 편해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부츠들도 이렇게 지퍼가 있는 신발만 신거든요. 근데 이, 이 신발을 고를 때 마음에 들었던 게 음, 앞은 뭐 이렇게 운동화처럼 끈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옆에 지퍼가 있어서 어, 신고 벗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서 게 마음에 들었고 지퍼도 YKK 뭐 지퍼는 YKK이지 사이즈 표시되어 있고 잠감 재질도 괜찮고 약간 그 다이네즈 신발들 보면 그 약간 떼탄듯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주보 있고, 밑에 바닥창 재질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얇아 가지고 되게 발이 얇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키높이 신발, 뭐 이런 느낌 하고는 전혀 반대죠. 약간 낮은 느낌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발목은 높게까지 올라오네요. 음, 뭐, 막슬라우프라는 브랜드로고도 있고 네, 여기도 제법 도톰하게 발목을 잘 잡아 줄것 같습니다. 어, 이 신발을 고른 이유 첫번째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어요. 13만원대의 하이탑 거기에 어, 바이크라이더들이 좋아할만한 안전 관련된 디자인도 괜찮았고 일단은 저 알라인티타니까 신발이 너무 화려하고 이런거 별로 안좋아해서 그냥 무난한 빈티지한 뭐 또는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면 마음에 들었어요 었 그런 디자인을 찾고 있었는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이정도면 됐지 뭐 한번 신어 볼게요 어, 네, 아, 맞아.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처음 느꼈던 게 되게 신발이 가벼워요 진짜 가벼운데 신으니까 그 가벼운 게더 많이 느껴지네요. 일단 신발 좀 보게, 어차피 꺼볼게요. 아 진짜 가볍다. 엄청 가벼워. 이런 느낌이고 또 이렇게 살짝 덮을 수도 있겠죠. 가볍고 편하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부츠, 그냥 가볍게 편하게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 어,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라이딩화, 어, 복숭아뼈 제대로 잡아주고, 예, 네. 기어 연속할 때 여기가 되게 이 부분이 딱딱해요. 그래서 기어 연속할 때 전혀 문제 없게. 겠 일단 첫째는 가볍다. 이느이아 이거 신고 내알라인트 타야 되겠다 일단 가벼운 거 장점 지퍼가 있어서 쓰기가 편하다는 거 신고 벗기 편한 거 장점 음, 딱딱하고 아, 좋네요 맥스가 뭐 최대 뭐 이런 뜻이고 극한 뭐 이런 뜻이고 라우프가 뭐지 뭐 질주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바이크 마트에서 만든 바이크 마트 전용 브랜드인 것 같은데 어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에 대한 편견 없고 가격 대비 품질 괜찮은 신발 찾으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일 아, 내일 비안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 알라인 티타고 라이딩 있는데 요거 신고 나갈라고딱 적당한 때 왔어, 지금. 음, 마음에 쏙 드네. 1 3 4 0 0원 아, 다이내즈나 뭐 이런 브랜드 신발에 비하면 저렴하고 뭐 하나 지금 봐서는 빠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웃음> 맞아. 쇼핑몰 그 속개 사진은 좀안 이쁘긴 했어요. 왜냐면 약간 모험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실물이 더 낫네. 오케이. 오늘은 부츠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요거 신어보고 내일 신어본 느낌 또팔로우으로 한번 그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여기 기어바꾼다고 좀쓸렸더니 껍질이 금방 이렇게 표면이 좀 손상이 있네요. 음, 좋다고 딱 말하기는 어려워. 내구성이. 그렇습니다.